정원이 인터뷰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정원.. 정원 씨? 네. 예상했던 마이또가 누구인가요? 저는 니키요. 아, 니키. 네. 왜냐면 은 오늘따라 뭔가 니키가 막말 많이 걸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... 니키일 줄 알았어요. 사실은 제가 마이또였습니다 제가 네. 마이또인걸 전혀 몰랐는데 근데 진짜 원래 형, 형이 저한테 평소에 말 많이 걸잖아요. 근데 그냥 평소랑 똑같길래 음... 그냥 형인 줄 몰랐죠. 평소에도 잘해주는 형이어서? 네, 네 맞습니다. 그 마니또한테 마니또를 그사진을 찍는 게 있었잖아요. 음. 니키가 갑자기 제사진을 찍는 거예요. 그게 응? 너무 티나지 응. 진짜. 맞아요, 진짜. 근데 니키는 되게 멀리서 찍었고 형은 바로 앞에서 <웃음> 찍었어요. <웃음>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지 싶었어요. 아 예전에 마니또를 해본 경험 있나요? 초등학생 때몇번 해봤는데 그때는 뭔가 제대로는 못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뭔가 이제 만약에 마니또가 했, 되면은. 솔직히 말하면은 막잘안잘안 잘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뭐 말하면은 네. 그 떠오르는 멤버를 아. 말씀해 주면 시 돼. 요 네. 애교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선우 형. 네. 선우 형. 그건 나도 인정해. 네. 반전 매력이 가장 네.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성훈 이 형. 이유는 <웃음> <웃음> 왜냐면 형이 맨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. 맞아. 반전 매력. 반전 그리고 맞는 것 같습니다. 음 맞아. 내내 생각에도 그래. 그 다음에는 가장 잠을 많이 잔다고 생각되는 멤버는? 이건 아마 다 똑같을 텐데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희승이 형은 일단 멤버 중에서 제일 응. 먼저 일어나 제일 응. 먼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응. 제일 늦게 자고 제일 늦게 아 맞아요! 제일, 제일 늦게 자요 진짜 메신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멤버는? 저희 연락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선우 형? 응 제이크 형, 선우 형? 친구를할 때도 선우가 제일 많이 하요내 얼굴 중에 네. 가장 음에 드는 부분은 <웃음> 제가 형 얼굴 마음에 드는 음. 부분이요? 어... 저는 음. 코예요코 음... 코가 코. 엄청 오해서아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음. 이 점도 마음에 드는. 이점 매력점입니다 <웃음> 여기 매력점 여기 여기인가? 자 질문은 인터뷰 질문은 끝났습니다 네. 이번에는 마인또 텔레파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심전심 게임과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통해 총 10점 만점에서 저희는 몇 점을 받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저희 근데 어, 평소에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. 맞아 이거 진짜 우리 잘 맞아. 진짜 잘 맞아요. 자 먼저 이심 점점 <웃음> 이심 점심 이, <웃음> 이심 전심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물만두 군만두 하나 둘셋 둘, 군만두 <웃음> 이거는 저희끼리도 이거, 이거 어제도 했었어요. 어제도 되는, 해가지고 햄버거 피자 하나 둘셋 햄버거 오잘 <웃음>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둘셋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전드 이게 다 맞춥시다 <웃음> 여름 겨울 하나 둘셋 여름 겨울. 아왜형왜 네. <웃음> 아왜 겨울이에요 아 여름이에요 그걸로 생각 안하고있다어아 그러네, 아나 겨울이 더 좋은데. 구먹, 찍먹. 하나, 둘, 셋! 찍먹! 이건 너무 쉽다. 일단 다섯 개 중에 그래도 네개 맞췄습니다. 역시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진행해보겠습니다. 노란색 종이를 뽑아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몸으로 표현하면 아. 돼요. 아 이거는 너무 쉽네요. 오케이 오케이. 한번 보여줘. 코끼리! 맞아요. 이거는 너무 쉽다. 너무 쉽다. 이거는 잠깐만 토끼 이거 이거 이거 몰라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이게 뭐못 봤어 <웃음> 제이 형? 아 아니 소소아소 <웃음> <웃음> 소. 아, 소. 어? 저는 진짜 다 쉬운 게 나와요 그 농구 맞아요 아 너무 쉽다 이거 축구 맞아 아 쉬운 게 나오네 아? <웃음> <잠깐>. <웃음> 다시 다시 다시 넉! 비 맞아요 에이, 맞습니다 너무 쉽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8점입니다 와우 와우 매주. 그래도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첫첫네 그래, 개, 네 개! 몇 개. 4개씩! 음.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위한 촬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, 팀으로는 많이 말해봤는데 단 둘이서만 이렇게 말해본 거는 되게 오랜만이어서 뭔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게임도 같이 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평소에 그냥 지내는 것보다 더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서훈과 정원이었습니다. 안녕!